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악세사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착용하고 나온 악세사리들을 많이 문의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악세사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완연하게 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세사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반지, 팔찌, 목걸이 모두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우선 시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시계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시계는 바로 짠! 폴바이스 미니엘 컬렉션 손목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제가 작년 가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을 겨울 내내 너무나 잘 착용했고 봄에도 이런 저런 룩에 너무 잘 어울려서 한번쯤 더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시계를 잘안 사는 편이고 한번 사면 진짜 오래차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고르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가 폴바이스 미니엘 컬렉션이 딱 그랬어요. 다잘 어울리면서 무심하게 포인트가 되어줄만한 그런 아이템? 저는 시계하면 동그란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미니엘 컬렉션 사각형의 프레임이 뭔가 꾸안꾸 느낌을 더잘 내주는 것 같았어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고 밴드도 메탈밴드랑 가죽밴드가 있었는데 저는 머드 컬러의 가죽밴드랑 핑크 컬러의 시계판을 선택했고요 제가 두 계절 동안 착용을 해본 결과 정장, 캐주얼, 레트로, 러블리 뭐 어떤 룩에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시계는 실제로 착용해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시계알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유리 디테일이며 가죽의 느낌? 폴바이스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그 감성까지 착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시계가 되었어요 아 그리고 시계 알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밴드만 셀프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만간 메탈밴드를 구입해서 여름에 또 다른 느낌으로 착용하려고 합니다. 가격 대비 고급진 느낌이라서 저처럼 심플한 느낌의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계는 사실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다니엘 웰링턴의 시계입니다. 저는 폴바이스도 그렇고 다니엘 밀링턴도 그렇고 좀 시계가 완전 심플하고 깨끗한 느낌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다니엘 밀링턴 시계도 제가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정말 깨끗하고 깔끔해서 그냥 너무 잘 차고 다니는 시계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 밀링턴도 색감은 여러가지인데 저는 그냥 골드 컬러로 선택을 해서 잘 착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계속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사고 싶은 구매 욕구가 생기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메탈 스트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브랜드이고요. 메탈 스트랩 자체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할수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처음 착용을 했다가 좀 느슨하게 착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제 손목 사이즈에 비해서 시계알이 조금 더 컸으면 개인적으로 좋았겠다 싶었는데 남자 걸 착용해보니까 또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성용으로 구입을 했고 시계알은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는 사실 메탈 스트랩이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랑 그리고 딱 지금 봄요때 착용하기 딱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계 착용했을 때어 시계 어디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셨어요 다니엘 웰링턴 시계는 제가 따로 소개를 안해드려도 될 만큼 정말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도 시계 차고 나갔을 때 어? 저 시계 내껀데? 이렇게 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어디에나 심플하게 다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다니엘 웰링턴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코프입니다 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폴바이스 라는 시계 브랜드에서 주얼리 라인을 이번에 새롭게 런칭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목걸이나 반지에 되게 포인트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이런 팔찌류 특히 뱅글이나 이런 커프는 사이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제가 잘 착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폴바이스 커프는 사이즈 조절뿐만이 아니라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 거의 매일 손이 가는 저희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한가지 아이템으로 두가지 느낌을 내는 제품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심플하게 착용하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민자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착용을 하고 여성스러움을 더하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보석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착용을 해주면 완전 색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특히 커프 위쪽에 박혀있는 이 큐빅이 일반 큐빅이 아니라 프리미엄 큐빅이라서 고급 주얼리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 큐빅보다 훨씬 고급지고 더 반짝거림이 많았어요. 폴바이스의 센스가 드러나는 부분이 한군데 더 있는데요.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 박혀있어도 솔직히 불편하면 잘안 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커프는 큐빅을 안으로 박아놔서 옷에 걸리거나 장기쓰는 걱정도 줄었고요 자연광이 엄청 반짝거려서 가격대비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커프의 모양도 너무 둥글면 손목에서 둥둥 뜨거나 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폴바이스커프는 살짝 타원형으로 손목을 잘 감싸주고 착용할 때 살짝 윗부분 늘렸다가 다시 살짝 조여주면 내 손목 사이즈에 맞게 착 붙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크게 이물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커프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어떤 날에 조금 타이트하게 어떤 날에좀 느슨하게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단독으로 착용하셔도 예쁘고 개인적으로는 시계랑 같이 착용하면 더더욱 멋스러웠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수록 소매가 더 짧아져서 손목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꾸안꾸르게 무심히 툭 매치하셔도 너무 잘 어울리고 요즘에 나오는 컬러풀한 정장 셋업에도 같이 매치하시면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커프 디자인이 엄청 화려하거나 너무 심플하지 않아서 어떠한 룩에도 쉽게 매치하실 수 있고 저는 데일리템으로 강추드리고 싶어요 커프 보관하실 때에는 같이 오는 케이스에 요렇게 잘 끼워서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변형 없이 잘 착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좋은 건 나눠야 한다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커플 신세계를 열어드리고자 제가 폴바이스로부터 10% 할인코드를 받아왔습니다 할인코드는 4월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 테니까 꼭 할인 받으셔서 구입하세요 아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4월 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무슨 홈케트라고 해서 안대하고 슬리퍼도 같이 주더라고요 사은품도 잊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제가 이번에는 세 가지 목걸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 목걸이는 바로 짠! 이렇게 예쁜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헤이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헤이가 핀란더로 안녕이라는 뜻인데 내추럴한 감성을 심플한 디자인에 담은 주얼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얼리를 진짜 안 바꾸는 편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 그냥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주얼리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브랜드를 딱 만났을 때와 진짜 예쁜 거 많다 다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딱그 생각이 들었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작년에 셀프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입한 목걸이인데요 최근에 이런 목걸이들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 브랜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주 목걸이를 생각을 했을 때 단아하고 클래식한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트위드 자켓이라든지 굉장히 좀 정장, 포멀한 룩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진주 목걸이가 생각보다 캐주얼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동글동글한 엄마들 진주 목걸이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내추럴한 담수 진주를 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커팅이 일정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좀 울퉁불퉁해서 자칫 보면은 조금 못생긴 진주 같은 느낌인데 이런 게또 진짜 내추럴하거든요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물론 정장이나 트위드 자켓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지만 후드티나 티셔츠에도 딱 그냥 하나 해줬을 때 심플하게 근데 또 멋을 낸 느낌이라서 전 이런 목걸이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길이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짧은 목걸이랑 같이 레이어드 하시기에 더할나위 역시 좋고요 컬러는 두 컬러인데 저는 골드로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은 실버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요 자잘한 요 진주 목걸이는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건데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셔도 굉장히 예쁘고요 제가 이 목걸이를 처음에 구입할 때 같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던 다른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 진주 목걸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구입을 해서 너무 잘하고 다녔는데 그 목걸이를 제가 얼마 전에 끊어 먹어서 이 목걸이 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나는 정말 평소에 그냥 심플하게 옷을 입는다 하신다면 단독으로 착용해도 충분히 예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팬던트의 목걸이랑도 같이 레이어드를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꼭 진주 목걸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정말 심플한 이런 목걸이에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레이어드하기 좋은데 또 데일리로 하기도 좋고 정말 심플한데 또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목걸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목걸이는 바로 이 진주 목걸이인데요. 이 목걸이랑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실버 컬러의 팬던트 목걸이랑 같은 브랜드예요. 앙데뷰라는 곳이고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 브랜드인데 너무 예쁜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심플하고 볼드하고 빈티지한 디자인이 많은 주얼리 브랜드예요. 그래서 평소에 옷을 입는 스타일이 조금 난 빈티지한 느낌을 입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주얼리 브랜드이고요 여기도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쁜 목걸이가 너무 많아요 정말 다 지르고 싶고 금액도 다 실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서 눈이 진짜 많이 돌아가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얘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수진주예요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더 내추럴하면서도 너무 클래식하지 않고 어디에나 그냥 단독으로도 다른 레이어들을 해도 잘 어울릴만한 그런 목걸이라서 제가 냉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구입했을 때랑은 다르게 또 사이트에 지금 보니까 주문 폭주래요 그래서 주문을 하셔도 8, 9일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꼭 미리 미리 주문을 하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진짜 안 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목걸이인데 또 목걸이 기장이 너무 길지 않아서 초크 스타일이라서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드 하시기에 진짜 안성맞춤입니다 저는 보통은 목걸이랑 반지에 포인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목걸이 반지가 예쁜 그런 맛집을 정말 사랑하는데 앞으로 앙데뷰는 저의 단골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레이어드한 이 천사 목걸이도 똑같이 앙데뷰 브랜드에서 나온 목걸이인데요 이 목걸이는 제가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목걸이거든요 천사 모양인데 천사가 사실 자세히 보면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웃음> 사이트 사진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데 받아서 딱 보니까 눈이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볼 예정이고요 다른 디테일들이나 날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예쁘게 잘 표현이 된것 같고 저는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레이어드 할때좀잘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구입한 목걸이에요 아무래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저는 실버 컬러로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다른 컬러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진주 목걸이에는 골드 컬러가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앙데뷰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와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게 더 예쁘지 않아 저게더 예쁘지 않아 막 사진을 엄청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실버 목걸이는 기장감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레이어드용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목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줄이 굉장히 얇아서 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반지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반지도 다 앙데뷰브랜드 거예요 첫 번째 보여드릴 반지는 굉장히 볼드한 스타일의 반지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매듭 스타일의 반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일반 매듭이 아니라 이렇게 밧줄을 매듭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 마음에 들어서 요 반지로 선택을 했고요 여름에는 조금 볼드한 느낌이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드하게 포인트를 주려고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요 반지 구입하실 때 사이즈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이두 번째 손가락은 11호를 착용을 하는데 그냥 11호를 샀더니 반지 매듭 쪽이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 관절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려서 넣고 있거든요 이거 꼭 체크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이트에는 한 사이즈 크게 주문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제가 손이 워낙 못생겨서 반지가 예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착용했을 때 굉장히 예쁜 반지고요 단독으로 착용해도 예쁜데 저는 다른 레이어들을 같이 하면 더 예쁘게 낄수 있는 반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실반지 같은 거다 끼시고 나서 그냥 포인트로 하나 딱 주기에 적당한 그런 반지고요 다만 이 반지가 저는 사이트에서 봤을 때 무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광이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포인트 주기에는 정말 괜찮은 반지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반지는 제가 바로 끼고 있는 요 반지입니다. 요 진주 반지 여러분들 아까부터 조금 보셨을 텐데 요렇게 고무술로 되어 있어요. 진주는 담수 진주를 만들어졌고요. 이런 스타일의 비즈링 같은 게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클래식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진주러버니까 그냥 진주로 선택을 했고요. 요것도 앙데뷰 사이트에서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앙데뷰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이 반지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이고 가운데 비즈가 박혀있는 게 있고 또안 박혀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진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로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취향껏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되시고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심플한데 포인트를 줄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포인트로 하나만 끼기에도 좋고 또 레이어드 하기에도 휘뚜루마뚜루 어디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요거는 진짜 반드시 꼭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야 말겠다 하는 반지 중에 하나였어요 반지가 워낙 얇아서 볼드한 링보다 손가락도 훨씬 가늘어 보이고 반지가 가늘어서 저처럼 손이 조금 못생기고 마디가 굵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그런 반지예요 저는 반지도 한번 사면 잘안 빼거든요 요것도 아마 올 가을까지 그냥 쭉 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얼리 중에서 정말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브랜드들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컬렉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